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가벼운 이야기가 생각보다 실전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자꾸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나는 이 남자와 오래 가기 위해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죠.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남자를 위해서 해준다는 그 노력이 요 남자 입장에서 분명 고마운 건 맞는데 그게 진짜 남자가 바라고 원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요 여자에게 뭔가 바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물론 말로 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요안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선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남성분들이 요 그걸 머릿속으로 마구 계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 우리가 연애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남자 마음속에 어느 정도 차곡차곡 쌓이기는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오늘은 요내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할때내 남자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 때내 남자가 좋아하는지 남자들이 정해놓고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남자가 더 업돼서 나에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대화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 남자친구와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물은 셀프네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물을 떠다 주고요 젓가락과 숟가락도 놔주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자친구에게 해주시나요? 일단 내 남자친구는요 그런 행동들을 할때 내가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아무 말을 안 해도요 내 남자친구는 별로 나에게 내색하거나 티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남자친구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다면요. 내 남자친구가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기분이 나빠지지도 않겠지만요. 그럼 굳이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어떤 여성분들은 요 남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할때 열심히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조금 매너가 있으신 분들은 남자친구를 생각해서 고마워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핸드폰만 보고 있든지 아니면 고마워 라고 말을 하든지요 남자친구는 일단 삐지지는 않는다고요 어지간해서는요 그럼에도요 핸드폰만 보고 있는 여자보다는 고마워 라고 말한 여자에게 남자도 마음이 좀더 좋게 느껴지겠죠 이두 가지만 비교했을 때요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여자와 고마워 라고 말한 여자에서 누구라도 고마워 라고 말한 여자에게 점수를 주는 것처럼요 고마워 보다 조금 더 많은 표현을 해준다면 내 남자의 기분도 분명히 더 좋아지겠죠 내 남자친구가 늘상 나한테 하는 거니까 나는 당연해서 어쩌면 핸드폰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늘상 해오던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맙다라고 말해준 것도 있죠 제법 잘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말한 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늘상 나한테 그런 매너 있는 행동을 해왔다면요 내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노력을 해준다면 남자친구의 기분을 더업 시킬 수 있으면 해볼만한 거 아닐까요? 어쩜 매번 식당 올 때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이렇게 물도 떠다 줘 정말 섬세한 남자한테 배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내가 해준다면요 내가 앞전에 말했던 고마워 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충전되겠죠 사실 남자가 원하는 것들은 요내 여자친구의 이런 표현들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 알아주는 것이요 여성분들이 내 남자에게 잘해준다는 행동보다 더큰 기쁨을 줄수 있을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는데요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우리 잠깐 휴게소에 쉬었다 갈까? 라고 말을 하네요 그때 나는 내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주나요?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러자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나는 분명히 지금 노력한 건 아니고요 별 생각 없이 남자친구를 대했어요 물론, 이때 남자도요, 내가 말한 그래 라는 말에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는 않아요.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막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노력을 해주고 싶다면요. 그럴 때, 운전하러 많이 피곤하지. 그래, 휴게소 좀 들르자. 오빠 먹고 싶은 것도 좀 사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요. 남자친구는 요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분명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 여자친구가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남자에게 노력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내 남자친구는 별 불만이 없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런 노력을 하면요 내가 남자친구에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요 내 남자친구가 나라는 여자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죠 내 남자친구에게 뭔가 더 많이 바라고요 내 남자친구가 나를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아껴주길 바란다면요 내 남자친구의 사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고요 남자친구의 사기를 높여주는 행동으로 인해서 높아진 그 사기는요 결국 또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게 해줄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의 전제는요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잘하고 나를 아끼는 남자일 경우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겨울에 둘이 외출을 했는데 제법 날씨가 쌀쌀해서 요 추위가 느껴져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날씨가 너무 춥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때 남자친구가 나에게 외투를 벗어주네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어떤 분들은요 아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야 괜찮아 안 추워 너 입어 라고 말해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이 모든 대답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역시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런 것도 못 느끼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내 남자친구도요 자기에게 고마워하는구나 를 느끼기는 하고요 자기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라는 정도도 분명 느낄 거예요 근데 그건 남자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내 남자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딴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긴 한 거죠 그런 남자친구는 그럴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남자친구는요 아이고 너도 추울 텐데 나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봐 어쩜 이렇게 자상해 이러니까 자꾸 내가 널 좋아하게 되지 이런 말을 듣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걸 머릿속에 계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요 다음번에 자꾸 뭔가 내 여자친구를 더 챙겨주고 싶어져요 왜냐면요 그런 칭찬을 듣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에도 나는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카톡을 잘 해오나 안 해오나를 자꾸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자친구가 아침에 일어났냐 라고 카톡을 보내오거나 점심때 어떤 식사를 먹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거나 지금 퇴근하는 길이라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올 때요 나는 그 카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혹은 무슨 대답을 상대에게 전해주나요? 나도 별 생각 없이 남자친구를 대하다 보면 요음 일어났어 맛있겠네 나도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해 주실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역시 내 남자친구는 삐지지 않아요 서운해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할 도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요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내 남자친구가 뭔가 좀더 해오기를 바라신다면요 남자친구의 흥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아침에 나한테 일어났나는 카톡을 보내올 때 역시 아침마다 가장 기분 좋은 카톡은 니네 카톡인 것 같아 나 일어났어요 라고 말해준다면요 남자친구는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분이 분명 좋아질 거거든요 점심시간에 메뉴를 찍어서 나한테 보내왔다면요 밥 먹을 때마다 내가 궁금해할까 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니까 너무 고맙다 먹을 때도 항상 내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말해준다면요 내 남자친구는 더 많은 사진을 보내오려고 하겠죠 왜냐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 기분을 또 느끼고 싶거든요 저녁때 퇴근을 할 때도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랬구나 피곤할 텐데 잊지 않고 카톡 해줘서 너무 좋아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요 내 남자친구는 요 저녁때마다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나한테 열심히 카톡을 또 보내오겠죠 그리고 내 매력지수는 요내 남자친구에게 자꾸 올라갈 거고요 여기까지 내용을 들어보면요 나도 마음먹고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 내 매력이 올라가니까 해볼만 하겠죠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해 볼까요 나하고 남자친구하고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남자친구가 나와의 약속을 깨게 생겼네요 그래서 미안한 말투로 미안해 어쩌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온다면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해주실 건가요 나하고 헤어질 거 아니면 지금 당장 와 라고 말하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요. 지금 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람 맞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계획했던 일이 갑자기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은요. 아, 그럼 미리 좀 말해주든가 나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야? 라고 말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인내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일 보고 나중에 끝나면 연락해요. 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요내 남자친구는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나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미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인 내가 좀 짜증을 내거나 허풀리를 해도 어지간한 건그 사람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걸 달래주려는 마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의 말들을 던졌을 때 미안하다고,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런 여러 가지 말들로 내 마음을 좀 달래주려고 노력을 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요 사실 괜찮게 잘하시는 행동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궁금한 거는요 내 남자친구가 바라는 건 뭐겠냐는 거죠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요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랬구나 나 오늘 오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너무 기대 많이 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오빠 내 신경 쓰지 말고 오빠 일 마무리하고 나중에 나 맛있는 거 사줘 그리고 끝나고 연락해줘 오빠 마음 불편할까 봐 내가 더 걱정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요 물론 불가능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요 남자의 미안함은 두배세배로 훨씬 더 증폭되거든요 그리고 내 여자가 참 착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 없다라는 완벽한 구치기 작전이 들어갈 수도 있죠 물론 여기에서 전제는 동일해요 내 남자가 제법 매너가 괜찮고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남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는 게 너무 피곤해 지시나요? 내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말들을 고민해 가면서 이 사람과 만나야 된다면 나이 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 사람과 연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여자인 나도 요 생각보다 깐깐하게 내 남자친구에게 어떤 말들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썩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해주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늘 내가 원하던 그 베스트의 답은 아니거든요 물론 나도 요내 남자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된다고 라 어떤 생각들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내 지인들이 만나는 로맨틱한 남자가 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요. 그 말들과 비교하면서 내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다소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죠. 물론 여자인 나도요. 계산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 남자를 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처럼요. 나도 무의식 중에 남자친구를 대하고 있지만 남자친구의 말로 인해서 내 남자친구에 대한 점수가 달라지잖아요 내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도가 분명히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내 남자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대할 때 불만을 갖지는 않지만요 거기에 내 점수가 막 쌓이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여자인 내가 요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게참 신경쓰인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데이트가 불편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내 남자친구가 요 나를 만나면서 내가 마음에 들어 할만한 말들을 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데이트가 재미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가벼운 주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내 남자가 좋아할만한 말들이 과연 뭘까? 나는 분명히 내 남자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작 할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 힘들이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나는 그걸 놓치고 나서 엉뚱한 걸로 내 남자에게 점수를 따려고 내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근데 그 애쓰고 돈 쓰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신다면 내 연애가 훨씬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고 라 생각해보시면서 연애를 즐겁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